37번 해석을 먼저 꼼꼼히 한번 해보고 오세요 해보고 봐야지 더 효과가 납니다 예, 자연적인 과정이 예, 여러 면에서 광물질을 형성을 한다 는데 예, 여러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예, 마그마라 불리는 용암물질은 식어요 지표면에 닿았을 때 심지어는 지표면까지 안 나오고 트랩트에죠 갈, 갇혀 있는 거지 예, 거기에 갇혀 있었을 때도 지표면 밑에 요 여기가 요기, 지금 뭐야 용암이 분출돼서 이제 식는 과정에서 광물질이 난다는 얘기인데 예, 마그마가 식을 때 잃어버린다 그렇죠? 에너지, 열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뭐가 그 마그마의 구성요소 열을 잃어버리고 같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컴반 결합하기 시작해요. 인트뭘로 화합물질로 결합하기 시작해요. 식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열이 빠지고 같이 모여서 새로운 게 탄생한다. 이게 바로 내추럴 프로세스예요. 그 중에 한 프로세스지. 그이 과정을 겪는 동안에 구성요소가 지금 여러개가 합쳐서 다른 복합물질이 나왔잖아요 화합물질이 자 동사가 arrange 왜 a t o m s 가 주어라서 그이 과정에서 요성, 요소들이 자기 자신을 재배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치하는 거야 어떻게 or in t o m o r r 질서 정연하고 그 질서에 박 순서에 맞고 반복되는 패턴으로 그들 자신이라는 건 예정. 어, 다른 복합물질의 요소들이 그 자기 요소 자기 스스로 이런 패턴으로 배치가 된다. 배치를 하게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요소들의 유형이나 양이 양이 가그마에 있는 요소들의 양이나 유형이 뭘 결정하냐면 위치 미네랄이에요 어떤 강물질, 어떤 돌이 생길지 뭐 현모암이 나올지, 화강암이 나올지 또한 size of the crystal, 네, 그 결정체의 크기 아까 결정한 거는 뭐야 어떤 미네랄인지 그 종류를 결정했고 그 크리스탈의 그 미네랄, 강물질의 크기는 누가 결정하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형성되는 요거는 관계대명사예요. 형성되는 결정체 크기는 얼마나 빨리 마그마가 식는냐에 달려있다. 즉 식는 속도죠. 쿨링 스피드, 쿨링 타임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나 양이 종류를 정하는 거고 식는 속도가 예,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즉이 부분 밑에 부분은 식는 속도가 크기를 결정하는 것을 더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과정이 이미 다 설명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크기가 달라지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어때? 예, 네, 일반적으로 음, 육안으로도 볼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 천천히 식으면 커. 자, 근데 이게 왜? 뭐 때문에? 예, 네, 그 요소가 충분히 함께 모여서 더큰결정체를 이룰 시간을 주는 거죠. 충분히 시간을 가지니까 늦게 식을수록 커지는 거지. Have and form. 그리고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어떻게 돼? 결정체. 생기는 결정체는 작아질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그 여기서 그런 과정은 지금 참 빨리 식는 과정이죠. 볼수 없어. 결정체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결정체. 니까 하나하나의 결정체를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지금 다 속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뭐가 뭐를 결정하는 거지? 예, 그 요소들의 유형, 종류와 양이 어떤 종류의 미네랄일지 당연히 타입이타입을 결정하겠죠. 그 다음에 또한, 또한 예, 크기는 누가, 뭐가 결정해? 얼마나 빨리 식느냐? 여기서 빨리 식느냐, 늦게 식느냐 다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속도지. 예, 그래서 빨리 식으면 작아서 못보 눈으로 못 보고 크게 음, 늦게 쉬면 커서 눈으로 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는 지금 어떤 과정으로 용암이 굳어서 바위가 음, 되고 하는지가 나오는데 그 과정 이런 과정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두고 또 어휘가 유사 어휘가 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어법과 유사 어휘도 봐둬야 돼요. 그리고 한가지 더 볼것은 예, 여기 Partly라고 돼있지 Partly라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게 결정하는게 아니야 부분적으로 일부 그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Holy라든지 Perfectly라든지 이런식으로 들어가면 잘못된거겠죠 네, 그리고 어휘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문단 요약이 나올수도 있어요 뭐가 뭐를 결정하는지 에서 기온이라든지 웨더나 클라이밋 이런 거 보다 그런 건 아닐 거고 그죠? 고도, 어떤 하이트라든지 높이나 고도 이런 건 아닐 거고 여기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쿨링 시간이니까 쿨링 타임과 유형, 그 원자들의 유형과 양이 유사 회를 많이 봐야 될 텐데.